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와 진짜 많이 준다 손만이면 진짜 해자다 조금 해자긴 해요 사실은 어. 아따 시원하구만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치킨은 아이것도 제가 외우기가 힘들어서 <웃음> 땅딱 치킨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 먹어봐가지고, 순살로 시켰는데, 여기가 치킨을 세 가지를 먹을 수 있고, 사이드 두 가지를 해서, 내맘대로 5종 세트. 어니언 치킨, 커리 치킨, 샤워크림 치킨을 시켰어요. 어, 처음 먹어봐서 신기한 것만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붓. 맞는 군데. <웃음> 먹겠습니다 음? 치는 맛있어요 제로 맥주 어우.. 이렇게 싹 풀리네 기본 후라이드부터 먹어볼까요? 음, 많이 짜진 않고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게 있네요 은근히 튀김옷이 많은 편이에요 아! 여기 온용소스 온육소스 이거를 뿌려 먹는 건가 봐요. 소스가 따로 뿌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주나 봐요. 그래서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찍어 먹어볼까요, 먼 먼저 찍어서 도전. 어니언, 기본 어니언 소스에 후추 좀더 들어간 느낌? 쫙 뿌려서 한 입에 양파가 안 매워요 닭이 엄청 다 부들부들 순살인데 오 담백하고 맛있어요 닭의 상태는 굿 <웃음> 샤워크림 하얘 아이고. 소스 찍어서 <웃음> 여기서 뿌링클 맛 나요 뿌링클 소스 있잖아요 뿌링소스 뿌링소스 뿌린 맛인데 이거? 음 제로다 마신거 부셔주기컬러레이치 케이스 먹어볼게요. 급식의 맛. <웃음> 얘는 진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이걸 레슬일 것 같은데. 음 그래. 또 있고, 오 소시지도 있네. 음 소스가 이렇게. 음 요즘에는 다 로제가 이런 맛인가 보다. 소시지 먹어볼까? 냉도? 떡이네요 음. 딱 찍어서. <웃음> 또 다른 새로운 맛의 치킨이 됐어. 음, <웃음> 음. 자 이제 세번째 아니 네번 몇번째냐 하나 둘셋넷 다섯번째 와 진짜 많이 준다 3만원이면 진짜 혜자다 할때 여러 개 시켜야 되는데 막 엄청 여러 개 시키려면 뭘 시켜야 되지 할때 여기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뿌링클만 났던 그 달콤한 짜자잔 한번더 까볼까요?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놀라 내가 Cheers 크아, 다시 하나만 시원이요 새우볶음밥에 로제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을 듯. 음, 로제가 진짜 맛있네. 제가 로제를 좋아하는 편이랑. 소비증 <웃음> 마요네즈 씨가 <식어서>. 산 <웃음> 나이스 다 먹은 건꿈 꾀증이 <웃음> 음 mm. 해볶음밥 <웃음> 맛집이었네. 음. 라스트. 자, 오늘은 짱딱 치킨에서 치킨을 먹어 봤는데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제일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이 커리 치킨. 새우 볶음밥 괜찮았어요. 요리를 해주시고 뭔가 생각해 주신 맛이 났어. 뭔가 볶은 맛이 났어. 그리고 이 로제도 어, 크림 맛이 은은하게 났으면서도 실패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구성 자체가 여럿이서 먹기에는 술안주나 뭐 친구들끼리 다 같이 먹었을 때 구성이 34,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